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K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요 삼성 갤럭시북 S 인텔 버전입니다. 이 갤럭시 북 S 같은 경우는요. 밀고 있는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경량의 초슬림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밝은 스크린과 터치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긴 배터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LTE를 지원합니다. 얘는 와이파이도 물론 지원하지만 거기다가 따로 유심 카드를 꼽아 가지고 LTE를 지원하는 어 노트 높... 트북 아닌 노트북 같은 그런 북이에요. 자, 그럼 제가 네 가지 딱 강점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제품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8mm의 두께와 무게는 950g이라는 1kg가 나가지 않는 정말 가벼운 무게를 자랑을 합니다. 정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어디 바깥에서 들고 다니면은 어? 약간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C타입이 두 개가 이렇게 양옆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전도 할수 있고 동시에 뭐 외장하드나 USB 어젠 더가 따로 동봉이 되 있는데 얘를 통해 가지고 USB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 이어폰 잭까지 딱 넣어줬죠 자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오픈을 해보면은 따라란.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지원을 해요. 터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고 일단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밝고 아주 선명해서 영상 시청이나 뭔가 그래픽 작업이나 이런 걸할때 아주 어,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키보드를 보게 되시면은 자자감은 약간 눌린듯 안 눌린듯한 느낌이어가지고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할 키보드고 좀 마감이 덜 되고 좀 고장 날것 같고 부서질 것 같다는 라 느낌을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 키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멀큐리 그레이 색상과 얼스 골드라는 색상이 두 가지 출시가 됐고요 대망의 LTE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뭔가를 빼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빼내게 되면은 심카드를 넣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심카드를 넣어서 꼽아 주시게 되면은 핸드폰과 똑같이 LTE가 지원되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이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사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선 아쉬웠던 점은 저는 어, 사양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100만원을 호가하는 노트북인데 어, 마감이나 이런거는 정말 좋지만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는 확실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가벼운 무게와 터치스크린이 된다라는 점을 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거, 저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고요. 만약에 여기 팬까지 지원을 했다면 라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네, 그 반대로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LTE를 지원한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에요. 길거리 어디에 가나 인터넷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와이파이 스팟을 찾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실 누가 이런 노트북을 켜놓고 걸어 다니겠냐마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상황에 보면서 제가 지하철에서도 몇번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와이파이를 찾고 막 비밀번호를 연결하기를 기다리고 막 이런 작업이 없이 그냥 딱 꺼내서 열고 바로 필요한 작업하고 덮고 다시 가방으로 집어넣는 이 과정이 너무 스무스하고 깔끔해가지고 그 매력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 제품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메일 작업, 그리고 뭐 이런 사진 서칭, 그리고 유튜브 시청 이런 거 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놀랐던 거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쫙 받게 되면은 심지어 핸드폰도 저희가 밝기를 최대로 해도 이 안에 내용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햇빛을 정확하게 딱 받아도 밝기를 최대로 올려놓으면은 이게 화면 내용이 보입니다 막 반사돼가지고 못 보고 막 이런 게 없이 어 바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화면 밝기가 밝아가지고 야외에서도 활용하기 정말 딱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좀 비즈니스적으로 이동이 잦고 출장이 잦은데 문서 작업이나 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탭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확실히 넓은 디스플레이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뭐 특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엑셀 같은 걸 보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노트북만큼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게 가볍고 어뭐 부피도 많이 차지 않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들고 다니면서 비즈니스 업무를 하게 되면은 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만약에 사진작업이나 영상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성능을 자랑했다라면은 어, 여행 다니는 사람들한테 완전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 제품은 어, 좀더 문서 작업이나 비즈니스 출장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삼성 갤럭시 X 인텔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넘는 좀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뭐. 삼성 이잖아요 또한 현재 지금 kt 에서 이 갤럭시 북 s 를 슈퍼 체인지 플랜 이라는 것과 함께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2년 혹은 3년 약정 후에 이 제품을 50% 혹은 30% 가격으로 되팔고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어 보상제도 비슷한 거를 또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정말 이 갤럭시 북 s 를 알아보고 계신 kt 유저분이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이 슈퍼 체인지 플랜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북 s 인텔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